이큰 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시작하길 바라요. 선생님, 즐거운 일이 없어요. 라고 하면요. 은 어, 제, 어저께 제가 이제 되게 유명한 스님이신 것 같아요. 어, 기억은 잘안 나. 그, 말씀만 머리에 새겼어. 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딱두 가지만 생각하래요. 음, 딱두 가지 뭐냐 저기만 뭐, 살아 있냐, 어, 그 다음에 아프지 않냐, 그것만 생각하라라는 거야. 우리가 이 욕심이요, 욕심이 욕심을 낳는다 그러잖아. 음, 욕심이 너무 많다 보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면요, 알죠. 음, 그래도 살아 있으면은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게 됐어. 왜? 그 우리가 음향의 조화라고 그러잖아. 해와 달. 어,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지금 인생이 어두웠다면. 곧 앞으로 빛이 비칠 것이라는 거죠. 선생님 진짜야라고 그러면 네 믿으세요. 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인생의, 인생의 모두가 다 슬플 수는 없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어두워, 어둡고 어둠의 절정이고 괴롭고 힘들다면 곧 아침이 온다는 뜻이잖아. 밤이 깊어야 새 어, 밤이 깊어야 아침이 온다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뒤통수 많이 맞죠 근데 걔네들 잘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아까부터 계속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해 자꾸 까먹어요 죄는 <웃음> 어, 지은 대로 가고 적은 쌓은 대로 간대요. 어. 내가 내 마음을. 어, 행복하게 가지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행복해진다. 그게 에너지의 원칙이거든요. 어, 잘될 거다, 잘될 거라 그러면 말이 씨가 돼서 잘 된다라는 거지. 어, 안될 거다, 안될 거라 면 그것도 말이 씨가 돼요. 어, 그래서 그 옛말에 그오니오의 소리가 왜 내리겠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 한을 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남의 막 가슴에 대못받고 살면 안 돼. 음. 성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 선생님 저는 기독교여서 성서의 말씀을 해 주시오라고 한다면은 그 (10편) (1편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암사 촥 나오면서 아기는 그렇지 아니함이에요. 오직 바람에 나는 개화가 또다 그러잖아요. 어. <웃음> 저 옛날에 어, 교회 열심히 다녔었어요. 나이롱 아니었어요. 음. <웃음> 티나지 않나요? <웃음> 나이롱 아니라는 거?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예요. 어, 오늘의 주제가 그 인간이 반드시 받게 될 정찰제 인간응보예요. 아까 그랬잖아. 쟤는 지은 대로 간다고. 지은 만큼 가겠지. 어. 아기는 그렇지 않은, 안 타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우 같다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어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받게 될 정찰제 인강보 아이고 정체, 정찰제 인강보가 뭘까요? 여러분도 히히히히 여러분이 자꾸 참아주니까 음,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자꾸 참아주니까 이 인간이 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어, 기고만장 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참아주면은 아 얘가 나를 위해서 참고 있구나 해가지고 아 고마워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고마움을 몰라 어, 고마움을 모르고 뭐한다 어, 기고만장 한다라는 거지 어, 기고만장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어, 다리 몰락하지 다리 어, 다리 몰락하고 있네. 그녀가 사랑하던 다리 몰락해. 그녀가 사랑하던 다리 누구야? 어. 그녀는 누구고 다리 누구야? <웃음> 이 내용이 어떤가요? 그거, 그거? 다리 몰라. 어, 사랑한 다리 이 다리인가? 어, 너니? 어, 어디 봅시다. 아, 여기는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의 그 갑질을 갖다가 어, 갑질. 근데 이 사람,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값, 말로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 갑질을, 갑질을 했을 지 모르겠지만, 어, 이 사람은요, 쫄으래기에요 쫄, 쫄, 쫄. 어, 쫄이라는 거지. 왜 쫄, 왜 쫄이냐라고 하면은, 정말, 정말, 어, 큰 사람은요, 어, 배운 사람, 응, 큰 사람은 이렇게 말로서 갑질 안 해. 아니, 내가 난 놈인데? 내가 난 놈인데, 뭐하러, 약자에, 약자를 괴롭힙니까? 그 약자를 괴롭히는 건다 뭐다? 어, 똘마니, 똘만이, 똘마니다, 라는 거야. 아유, 저기, 막, 이 조폭의 세계도 봐요. 보스가 어, 보스가 찌질, 찌질하게, 저기, 붕어빵 가는데 가서 삥 뜯겠습니까? 그 삥, 시키지도 않았는데 삥 뜯는 애들은 뭐야? 어, 다, 어, 그런 애들이야. 쪼물이기라는 거지. 음, 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로 갑질했냐라고 하면 어, 여러분한테 그 자격지심 같은 걸 느꼈다? 어, 그런 거 같아요. 자격지심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로서 이렇게 어, 깎아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마음을 갖다 후벼파고 깎아내리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 음, 약간 기회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어, 기회, 기회주의성도 있고 왜냐하면 은 자기가 하고 그, 그게 그 있어요 포부만 커 포부는 딱 큰데 그리고 어 자기 몰라 진짜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는지 안인정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아직 카드가 다 안나와서 모르겠지만 어 포부는 딱 큰데 진짜 할줄 아는 거는 요만큼이다, 라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자격지심? 어, 나는, 이 사람 혹시 뭐 외모나 이런 거 조금 잘났어요? 음, 그런 뭐, 그러면 뭐, 아니, 뭐 그러니까 뭐아니 뭐가 특출나게 잘 나가지고, 음, 근데 그게 특출나긴 잘 나긴 잘났는데 그게 어디 갔다 돈 보는데 써먹지 못하는 잘남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아저 저런 데가 갖고 저런 일을 하겠어라는 뭐 그런 거이 음. 이 사람이 실제로 일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일은 안 풀리고 아 나는 진짜 잘난 놈인데. 응 음. 아니야, 너안 잘랐어. 너안잘라어 절대 아니야. 어. 너를 갖다. 너는 너무 과대평가했어. 어. 네가 너, 네가 과대평가한 것한70 정도는 까발까발까. 까 까발, 까발. 그럼 남는 게 너야. 어. 너 그렇게 너무 심하게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어. 인, 인생 살기 힘들어져. <웃음> 그러니까 보는 눈만 높다라는 거지 보는 눈만 높고 그러면 내가 보는 눈이 높아서 좋은 사람이 걸렸다 쳐 나보다 그래도 게,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골랐다라고 하면은 이게 만족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잘난 맛에 사는 놈인데 그 지잘난 맛도 어떤 겁니다 그 열등감 자격지심에 꼭 떨떨떨떨떨떨 뭉쳐가지고 여러분한테 언어 폭력을 갖다가 많이 했을 것 같아 여러분이 어마어마 많이 참지 않았을까? 음, 여러분은 이렇게 무슨 말을 들었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해도요,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만, 자기가 자기 생활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 요 아, 그런가, 그래, 어, 뭐, 그래 그런가 굳이. 별로 신경을 안 써. 그 말에 의미를 안 둬요. 왜? 굳이 둘 필요가 있나? 뭐 내가 신수가, 신수가 편한데? 그런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어. 집에,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어. 굳이 또 그러고 내가 그렇게 뒤따뒤따잘 벌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아유 내가 못 벌면은 야 들어와서 그냥 뭐뭐그나에 무슨 일을 하냐 힘들게 들어와서 그냥 편하게 살아 그럴 수도 있고 이 1번 카드는요 그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꽤 돼. 어, 그러니까 일은 취미로 하는 사람이 꽤 돼요. 어, 선생님 저는 아닌데요라고 하면요 그래도 돈복은 타고나지 않았을까 싶네. 음. 돈복은 타고나지 않, 타고났다 싶어요. 음. 현재까지 카드상에 비춰지는 걸로 봤을 때 특별히. 어. 저기, 마, 뭐, 뭐, 사치스럽다, 뭐, 이런 건 별로 안, 안 나와. 그리고 이건 여러분 거를 뽑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인과 응보를 뽑은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떠한 그 상황이 살짝 틀리다고 해도, 아,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낫구나,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 음. 어, 저기, 마. 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기고만장 해갖고서요, 이사람이요 이, 그, 옛말에 그거 있잖아요. 혀에도 칼에 달렸다고. 말로 여러분을 갖다가 난도질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한 느낌이야. 진짜, 지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맘대로. 응. 처음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자기 수준에 비해서는 잘난 여자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비율을 조금 맞춰줬지만, 감은 갈수록 이 사람의 질, 여러분이 그냥, 음, 응. 응 그래 자기야 응 그래 뭐 이러다 보니까 어얘 이래도 되네 어어 어, 어, 이렇게도 먹히네 이러다 보니까 기구만장해진 거지 그냥 그 성격이 좋으니까 별 그러고 갖다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어 그거 갖다가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어, 얘가 나를 무시해 뭐 이런 거어 진짜 어뭐 이렇게 속이 좀 벨벨 꼬이지 않았을까 싶어 어, 맞아 속이 벨벨 꼬였어요. 어, 자, 기의그 능력을 갖다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음, 예를 들어서, 음, 이 사람이 뭐, 여러분 실수로 옷에다가 뭐, 국물 같은 게태어서 어, 자기야, 미안해. 이거 어떡하지? 어, 이거 세탁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어, 괜찮아. 뭐, 뭐, 뭐 세탁기 얼마 안 들어. 뭐, 이렇게 된 거야. 뭐야, 씨지돈 있, 속으로 지돈 있다고, 뭐, 지금, 자랑하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빌빌 꼬였다라는 거지. 응. 음. 그리고 어디 나가갖고 딱 깔고 앉았는데, 오, 어, 바지를 버려야 될것 같아. 이거는 이제 안 돼. 뭐, 페인트가 묻었어. 오, 어, 이거 어떻게 비싼 건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입을 만큼 입었는데, 뭐. 어, 됐어, 자기야, 뭐. 빨리 집에 가자, 어, 집에 가자. 뭐, 이런 시도 있었고,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 니 그, 뭐야,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자기는 어 뜯어진 옷도 어이이뭐 이건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하면서 입어야 되는 판인데 어, 여러분들은 묻었다고 갖다 버려. 그러니까 슬슬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뭐 누가 이렇게 너와 나를 놓고 비교한 게 아니라 혼자서 자기 혼자서 그냥 어 그런 걸 갖다가 꽁꽁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음 여러분한테 말로 큰 상처를 준게 아닌가? 예, 이 사람, 이 사람 이래갖고, 뭐, 어디가서, 뭐, 대, 뭐, 뭐, 저기, 뭐, 사회생활,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응, 음,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주제에, 왜 그래? 응, 음, 가진 것도 별로 없다, 그런데 음. 여러분한테, 그거 질투 있잖아요. 어, 꼭, 말로 나는 너를 질투해, 이런 게 아니, 아니더라도, 그냥, 꽁, 했다라는 거지. 어, 그냥, 누가, 누가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나라는 거야. 그냥 자기 혼자서 자기 열등감에 오는 그런 거. 이 사람은요, 좀뒷 뒤끝이 뒤끝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슬슬 그런 거지. 뭐 얘가 나한테 뭐 하나 안 해주나? 얘가 나뭐 은근히 또 바라기도 기대도 우라지게 한다라는 거야. 너 그렇게 돈 많은 뭐나 하나 하나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지. 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뭐안 해주잖아요. 그럼 삐져서 문자도 안 받아. 어. 뭐 사주면 그때서야 아 좋아라 어, 자기야 오오 오, 자기야 나 이거 갖고 싶었데 어, 자기 고마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 자기한테 자기야 뭐 먹으러 갈까 응, 하면서 뭐 쏘고 그런다 그 거기서 그, 먹으러 가고 그런다라는 거야 먹는 것도 뭐 대단한 거 사주겠어요 자기 형편에 맞는 거 사주겠지 응 음. 여러분은 그래도 화끈한 데가 있기 때문에, 어, 쏘면 그래도 큰거 써요. 왜냐면, 내, 내가 쓰던 레벨이 있잖아. 내가 쓰던 레벨이 있으니까 자기 레벨에 맞춰서 쏜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레벨이 뭐, 어, 어, 뭐, 뭐가 있어, 레벨이. 뭐, 저기, 막, 목소리의 레벨?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어. 그리고 뭐야, 구라의 레벨?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이상 구라 잘 까는데. 그구라 까는 이유가요, 그거예요. 자기의 모질함이 들통날까봐? 응, 되게 모지른 사람이거든. 모지른 게뭐 뭐, 모지른 게 투성이야. 모지른 게 들통 날까봐 구라는 우러지게 깐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 처음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구, 그렇게 구다, 구라로 포장을 하는데 무슨 수로 알겠어? 모르지.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그 발단이 돼서 그런 것들이 발단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사사건건 이 사람이 말로 그렇게 어~ 그~ 그거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했었던 게아닌가 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 너 잘났다. 어, 그래, 너는 괜찮으니까 뭐 그렇다는 거야. 그래, 어, 그래, 나, 그래, 나는 그래, 이렇게 살아. 나는 하루 한끼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그래, 너 잘났다. 그래, 그렇게 잘났는데, 네 남친이 하루에 한끼 먹는다는데, 넌 집에서 그게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니? 나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지 응. 못났다 응. 그래서 헤어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뭐 헤어지고 나서 잘 사냐 그거 아니에요 잘못 살아 왜 왜냐하면 일그 뭐지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 못났다고 일도 그냥 전전긍긍 하면서 응. 말뚝처가 없을 수도 있고 말뚝이 있다 그래도 항상 불안불안 하면서 산다라는 거야 왜냐면 제대로 된 스킬이 별로 없어요 어. 꿈만, 꿈만, 꿈만 야무지고 조둥이만 살았다라고 봐. 어. 실질적으로 그그 저기 뭐이 사람의 그 분석 능력은요. 그 뭐지? 어디서 퍼온 건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어디서 퍼오고서 음, 저기 자기가 한 것마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왜냐면 워낙 뻥 구라를 잘 까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현실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은 되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그 그 말들은요. 자기만의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현실에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들으면 그럴 수 있는데 매치가 안 되지. 그걸 어디다 갖다 써먹어? 그러니까요. 이 사람 항상 그래 인재를 못 알아본다. 인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어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받을 응광보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요.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뭐더 더 이렇게 삐딱해질지 좋아지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성격은요. 그것도 타고나는 거야. 응. 타고나는 거 감자가, 감자가 뭐 고구마로 태어나는 경우 있습니까? 감자가 아무리 이뻐도 감자고, 고구마, 고구마는 아무리 못 나도 고구마지. 고구마가 더 달잖아요. 응. 감자가 달아봤자 뭐 고구마만 할까? 뭐 삐까삐까 한 경우도 있, 있, 있습니다. <웃음> 근데 대체적으로 음, 자기가 태어난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저기만 우리가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갓 인태 됐을 때는요 모양이 다 비슷해서 이게 뭔지 몰라요. 어, 그게 뭔지 몰라. 근데, 이게 커가면서 이게, 아, 이거는 뭐구나, 이거는 뭐구나라고 커가면서 형태가 뚜렷해지듯이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성격이 더 굳어지면 굳어졌지, 유해질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음, 절대로 성격 개조 안 돼요. 음, 그,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 그 저기 말 바보 온달 평강공주 그거는 바보 온달이 심성이 착했기 때문에 평강공주가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하고도 말을 잘잘 들었던 거지. 그거 심 그거 저기 말 그것도 평강공주가 남편복이 있어가지고, 그모시기야 바보 온달, 그 인재, 숲속에 묻혀있는 인재를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산 거지. 그니까, 러 사람은요, 다 생긴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죄도 지은 대로 가고, 덕은 쌓은 대로 가는 거지. 덕도요, 지어본 사람이 짓는 거고, 죄도 지어본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돌아선 건가요? 이 사람한테서? 그런 거 같은데 느낌상 음, 이 사람이 하도 오만정 음, 떨어지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저기 막 돌아섰던 것 같아 아유, 그냥 눈 감고 골라도 너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떠나간 이 사람은 하... 그냥 그렇게 살아요 어, 어떻게 사냐 라고 하면 그냥 여기저기 어,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지 않을까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누가 뭘 시켜야지만 해 어, 그러고 이렇게 딱 보, 눈치를 보고서 아 이거 안하면 진짜 잘리겠는데 싶으면 또 하고 나, 그러니까 하는 척 그러니까 사람들 눈앞에서 하는 척만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딱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 에이 아나 언제까지 있던 걸 해야 돼뭐 이러면서 아이 뭐 아이 아이 그냥 일팔 새끼 아 지가 하지 이걸 나를 시켜 어우, 생긴 것도 못같이 생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저기 막 엉뚱한거 갈아엎어갖고 어 망했다, 어, 이, 이, 이러고 있어요. 어, 이 사람의 삶은 그런 삶의 연속이다라는 거야. 왜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고 기회만 보고 어떻게든 그냥 손안들이고 코풀라고 아, 코풀 손안들이고 코풀 생각만 한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요 이제 다 됐다, 다 됐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어,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나마 그때 대운이 들었었던 거야. 어, 여러분 만났을 때가 대운이 대운 좋게 흘러간 대운을 말하는 거예요. 좋게 흘러갔는데 지가 쪽박차고 나온 거 아닌가 싶어. 이런 성격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갔어요. 제대로 된일 못하고 나중에는요. 여기서 조금 하고 가고 저기서 조금 하고 가고 왜냐면 재주가 매주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 재주가 매주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옛날에는 아 말이야 큰소리 빵빵 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 내가 말이야 그는 왕년에 그랬다고. 아이, 그랬어. 내 왕년에 내 여친이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야, 걔가, 걔네 아빠가 연봉이 얼마야? 걔 놀고 먹고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옛날 얘기 팔아먹고 살지 않을까 싶어. 음, 응. 그러고도 나무 인간이에요. 저기, 막, 후회도, 후회도 하지. 그러고, 그, 저기, 막, 그, 구, 그, 저기, 그러면서, 아이, 좀. 막 좀, 봐,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아, 제가 이번에, 어, 월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는데, 아, 지금 자르면 안 돼. 저갈곳 없어요. 어? 그래서 좀 제발 좀, 안 그러면 어디, 내칠 거면은, 좀 어디 일자리를 갖다가 좀 구해주고서 내치시든가, 막 이렇게 비굴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주, 저기, 막, 남들한테 어떤 그런 걸 갖다 구한다. 아,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런, 그 그런 것도 있지. 아, 배고프다. 아이씨. 아 배고파 급식소에서 어 무료 급식소 가서 줄 갖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음, 밥은 먹어야, 배, 배는 고프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딱 가는데, 줄에 쭉서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막. 아, 저기, 오늘 무슨, 어디서 봉사 나와가지고, 무료 배급한데, 아, 그래요? 훅, 딱 섰는데, 아, 거기 줄라니까더 뒤로 가야 되는데, 아, 뭐야, 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요! 아저씨 좀 얘기 좀해봐는 아까, 내가, 내가 위, 여기서 얘기, 아저씨가 얘기하고 있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도 잡고, 그러다가 뒤로 쫓겨나고, 막 그런 짓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요, 그,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라고 뭐냐면요, 자존심도 그닥 없어요. 음,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던 거는, 자기,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한테 막 자존심 센 놈인 척하고 막 이랬던 거는, 그냥 여러분하고 비쳤을 적에 자기가 너무 기우니까, 그냥, 자기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못되게 한 것도 너무 차이가 기우니까, 어 여러분은 하고 나니는 걸, 보면은요, 이 사람은 가랭이가 찢어져도 못하고 다니지 싶다. 어. 왜 그렇게 살아니. 어, 그러니까 이제 똥폼 잡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어, 여러분들을 떠나서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싶어. 이제 나이도 먹고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뭐이 사람이 어디로 가서 뭐 제대로 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싶네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받게 될 응, 인과응보는 어, 그냥 전전긍긍하고서 어, 석 달을 넘기는 직업이 없겠다. 음, 이 사람의 운이 다했지 다 싶다. 음, 다했지 않은가. 자 1번 카드 대형 즐거우셨나요? 속이 훌어하셨나요 음,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음, 그리고 선생님 그 새끼가 연락이 왔어요.그런 사람도 있어요.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 눈치 보고 응. 야 해매 야나 한번 응, 저기 밥좀한끼 밥 먹으면 안 될까?어 야 네가 나밥좀 함께 사주면 안 될까?나 그게 먹고 싶다.어떤 놈은 그럴 수도 있어.비굴하게 응. 여러분들은 그래도 인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사줄 수도 있어요.그니까 꼭 어, 그러니까 좀 조심하라. 저기, 뭐, 이 사람 지금 관제 구설, 관제 구설, 여기저기 그냥, 사기 처럼거 있기 때문에 관제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뭐, 그게 뭐 법원으로 갈 정도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참 평판이 안 좋아요.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가 지금 직장을 얻으려면 조금, 물갈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예를 들어서 이 직장에 있다가 이 직장을 옮겼어 직장과 직장끼리도 요즘엔 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문나는 거 있잖아요 세상 넓으면서 좁다 어, 넓으면서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제대로 된 직장을 갖다 잡기도 힘들 수 있어요 음뭐 치우치 쥬쥬 뭐, 뭐지발등 지가 찍은 거지 뭐네 암튼 1번 카드 1위 등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받게 될 정찰제 인강응보 어디 봅시다 인강응보 이게 저기 마최는지은대로 간다잖아요 여러분하고 누가 저기 한거야 이 사람이 떠난거예요 아, 떠나놓고서 뭐뭐 뭐,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음, 떠났으면 끝난 거지. 뭐, 떠나놓고서 뭘, 씨. 떠나놓고 깐족되는 인간들이 있잖아. 떠났으면 떠난 거지. 뭘, 뭐, 것도 그런 말이야. 이게 뭘까? 음, 음 끝났네. 어. 아니, 왜 떠나놓고도 깐족깐족거려? 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달렸어요? <웃음> 어왜 그런, 뭐, 둘중 하나지. 떠나놓고서도, 뭐, 뭐, 그냥 깔끔하게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끝내자 뭐이런면 끝내자 그래서 딱 이렇게 되, 되면 되는데 딱 깔끔하게 안 끝나고 야 그때 말이야 네가 나이어서나 나 기분 나빴어 야 그리고 내가 그때 네 생일 날뭐 사줬네 너 그게 뭐야 야 사람이 양심 있어야지 나 그때 희껏했다어나 그때 너 인간성 알아봤어 뭐 이런다든가 떠나면서 무슨 개소리 같다 훅훅 날리고 다녀 어 그런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매달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제 매달렸는데, 어, 저기, 뭐야. 그런 개소리 갖다가, 어, 씹으렸다라는 거지. 어. 아무튼 그래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 어, 나랑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젠틀한 척하고 막 그렇게 나를 갖다 아껴주는 척 하더니, 너의, 너, 너는 원래 이런 놈이었어? 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끝난다라는 거지. 아무튼 어, 왜 이렇게 끝나놓고서 말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자. 이게 뭘까요? 음. 뭔데요? 라고 하면, 오 어, 일단 좀 두어봅시다. 왜 이런 카드가 나왔는지 깜짝 놀랐네. 음. 이 사람이 여러, 여러 분을 갔다가 떠난, 떠났던 게, 음. 원데이 투데이는 투데이는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몰랐다가 갑자기 당한 것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뭐 여, 여러분들은 그냥 음 쿨한 성격이고 쿨한 성격은 좀 괄괄하다 어 여장구 스타일이 아닌가 그러다가 보니까 뭐 크게 뭐이 사람이 변해가는 걸 갖다가 못 느꼈을 수도 있고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 여러분이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일만 하다, 일만 하다 보니까, 일에 지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해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아, 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둘중 하나야, 둘중 하나. 음. 둘중 하나,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음, 여러분이, 와, <웃음> 아, 이거, 이거 뭐지? 음, 야, 왜요? 어, 말하기가 좀, 아, 또나 이렇게 카드 나오면 좀 당황하지. 왜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 둘중 하나에요. 음, 여러분이, 어, 양다리를 걸쳤다던가, 어. <웃음> 아니면, 어.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어. 아니면, 이 사람이 양다리를 걸쳤다던가, 어, 둘중 하나다라는 거야. 왜 양다리를 걸쳤냐, 그러면은, 너무 일에만 열심히 어내 일에만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어내 일에만 열심히 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떠한 이 여기 여기에서는요 제대로 된 소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뭐 내가 이 일이 바빠서 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일이 바쁘면 배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배려가 조금 적지 않았나. 어~ 그니까 나일반 보니까 당연히 이해해주겠지 어우 나 이렇게 봐아 어, 진짜 몸이 너무 열 개라도 진짜 모잘랄 판인데 만나달라고 징징거리고 아~ 지금 아~ 그게 뭐 우리 자기야 우리 안 만난 지꽤 됐어 아~ 좀만 기다려봐 아, 진짜 먹고사는데 피곤한 데나 피곤해 그냥 아~ 어, 그래 어~ 말해 어~ 어~ 아~ 그냥 오늘은 그냥 스킵하면 안 될까 뭐~ 이러 이렇다라는 거지 어~ 그게 원인이 됐던 것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잠깐만요, 커피 한 모금 마시고. 그 인, 그 인간이 반드시 받게 될 인강본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어, 그거요. 둘중 하나가, 어, 양다리, 저기, 막, 그, 과, 그, 사귈 때 그렇게 됐다. 음, 근데 여기서는 내가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이 양다리인가 그랬지만, 그거는 아니지 싶다.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몇대몇 어, 몇 하면은 뭐 9대 1 정도 되겠지 어, 9대 1 8, 8대 2 정도 음, 2가 여러분이고 8이 그쪽이겠지 어, 왜냐면 전혀 아니다 라고 100% 아니다 라고 보기도 조금 힘들지 싶어요 음근데왜 그랬냐 라고 하면은 음, 둘중 하나가 일중독이어가지고 일중독이어가지고 외롭게 돕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음, 외롭게 돕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중독이어가지고 그렇게 어, 저기 여러분을 외롭게 둬가지고 이 사람이 한 루를 팔았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외롭게 둬서 여러분들이 어, 순간 어,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됐다라든가 그래서 이, 이 이게 그냥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아요. 어, 순식간에 무너졌다. 별로 감출 생각도 없. 없었던게 아닌가 음. 별로 감출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만하고 싶었던게 아닌가 그래서 감출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이렇게 간둘 일이 아니었지 싶다 어. 이게 이렇게, 간, 이렇게. 음. 관둘 일이 아니었지 싶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누군가는 행복하고 이 시간에 누군가는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음.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괴로웠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 근데 이 사람,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뭐, 가, 내가 그랬잖아. 감추지도 않았다라고. 그냥 그래. 나 누군가가 좋아졌어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이랬을 적에 어이 이 사람이 이, 이 사람이 그런 것 같네. 어, 남자가 그런 거. 네가 그렇게 해. 어 그래 넌네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해. 어,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어라고 딱 말했던 거 아닌가? 음,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뭐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너는 일을 더 좋아하잖아. 일을 좀 그렇게 좋아하는 일 하라고. 내가 그냥, 음, 응, 내가 그냥 알아서 어디 가서 풀었어. 응. 근데 뭐, 그게 문제 있나? 이런 거야. 이 미친놈을 봤나? 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너와 나는 연인이야. 어, 그리고 원데이 투데이 된 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 내가 어디 가서 막말로 몸을 팔아냐 아니면 바람을 피웠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혼자 벌어서 미래를 꿈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건데?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지. 야 일은 너 혼자 하냐? 너 혼자만 하냐? 뭐 세상 혼자 다아는 것처럼 얘기해? 어? 아 누가 보면 네가 나를 벌어 먹여 살리는 줄알겠어 아이고 참네가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지 않았을까 싶어 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딴데 눈이 돌아갔지 걔네 이러지 않아 나한테 얼마나 살갑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팔을 수도 있어요 음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어 어. 배려심이나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능력은 없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은 좀 성격이 그런 거야. 이 사람도 기분 안 나쁘고, 저 사람도 기분 안맞쁘고 자, 다 같이 자! 어, 저기 막, 조, 조, 좋은 하루 됩시다. 뭐, 이런 스타일이라면, 이 사람은 이런 거지. 똑바로도 하고, 어, 너희들 때문에 까지면 너, 나, 나, 너 이제 죽는다. 어,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이라니까.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완전히 지극, 완전 자기, 어, 저건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그냥 까놓고 대놓고 아프게 한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서요, 뭐가 잘났다고 지가 가버렸어. 응. 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뭐야, 어 뭐, 너, 너, 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고, 뭐 하자고, 끝났다는 거지. 뭐,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야, 사, 다 그렇게 해. 너만 그렇게 한거 아니야? 뭐 이럴 우리 오히려,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갔다라는 거지. 응. 하...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떠나가지고 음,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더 후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음, 내가 과연 잘한 건가 싶기도 해. 그, 갑자기 음, 뭐이 사람의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깨진 거거든요. 갑자기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지금 바람이 난 거잖아. 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거잖아. 바람이 난 거. 어. 그런 이, 이 사람이 그런 거지. 어. 내가 너무 음. 내가 너무 저기 막 성급했나? 어. 내가 너무 심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 이제 와서 응.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떠나가서 보니까. 아... 여러분들하고 못했던 거 있잖아요. 어, 그래도 조금 더 끌고 갈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지. 어, 끝내놓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아 얘한테 너무 못해준 게 많구나. 이, 지금, 이러기 전에, 어,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어, 가, 생각 없이 행동하기 전에, 얘, 얘 입장을 갖다가 고려해봤어야 되는구나. 우리 파랑새 의 입장을 고려해봐야 됐고, 이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해봤어야 되는구나라는 것 같았다. 그제 가서 느낀다라는 거지. 그제 가서 느낀다라는 거야. 야, 상처를 줬잖아. 근데 제가요, 모 채널에서 봤는데, 어, 그, 뭘 봤냐라고 하면요. 은 만약에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세 번은 용서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라고 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연인 관계라면 이건 용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번만 바람피는 놈은 없다라는 말이 진리거든. 음, 한 번만 바람피는 놈이 없어요. 왜 그, 그걸 그 갖다 한 번만 피고 말겠어. 어, 이미... 하, 한 번이 제일 처음이 어렵지, 두번세 번은 쉽다라는 거예요. 야, 그만큼 죄책감도 없어. 두번세 번서부터는 남의 바람은 남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지. 이거 보고 욱하신 남자분도 있겠는데, 요 물론 안그런 사람도 있어요. 응?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바람은 남자가 더 많이 핀다는 걸 갖다가 어, 그거는 어쩔그 대세를 아직까지 넘질 못해. 여자도 물론 바람을 많이 피지만 그래도 남자 남자만 할까. 인정한 걸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인정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후회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아요 후회는 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회가 어떤 후회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후회냐 아니면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후회냐라고 하면 머리에서 나오는 후회가 아닐까 싶어 음, 머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요 끝난 거 맞아요 끝났다 음. 끝났다라고 봐. 후회하도 늦었지, 뭐. 뭐 힘들어도 가볼, 가볼까라는 어떠한 후회는 이 사람만의 마음이고, 그거는, 그거는 니네 마음이고, 상대방 마음은 아니잖아. 이미 뭐 스크라치가 나는데, 여러분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봐주고 그런 성격은 아니야.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걸 갖다가 들켰을 적에, 진짜 미안해, 어쩌고저쩌고, 인지, 그, 그런 걸로 갖다가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그래, 쿨아, 그래!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라고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한것 같아. 음, 그냥, 그래, 그래, 그래, 짜, 그래, 끝내자. 어, 이 개새끼야, 이러고서, 어. 너같은 가 너가 너 같은 새끼는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잖아 딱 그랬을 것 같아 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게 점점 조금 리듬이 꼬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음. 리듬이 꼬이기 시작한다라고 봐요 어떻게 리듬이 꼬이냐라고 하면은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 너 그런 새끼였어? 어, 뭐 이런거지 평판 자체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아, 잘못, 자기가,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됐던 건가? 그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거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한테? 어, 내가 파랑스한테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건가? 아 진짜. 아 진짜 뭐 일이 이렇게 꼬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이 사람은요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 이게 조금 이상해, 이상한 해이상 가다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일이 꼬여. 야네 체면만 중요하냐? 네가 상, 그 네가 네 여자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 정도는 그 정도도 안 받고 갈라 그랬어? 뭐 이렇게 양심 불량이다 있지? 음 그래도, 좀, 그래도 그렇게 크게 간것 같진 않은데, 어, 정찰지로 가진 않은 것 같아요, 인간홍보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여유는 있어요. 뭐, 쌍욕은 조금 먹고, 조금, 음,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 좀 실망이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야, 뭐, 뭐, 어떤 사람은 뭐, 뭐, 그럴 수 있지, 뭐, 남자가 뭐, 뭐, 근데 뭐, 그 깨진 건좀안 됐다, 이럴, 이럴, 그니까, 좀, 판이 좀 갈린다, 그래야 되나? 음. 판이 좀 갈리고, 여러분들은, 어, 저기, 마, 이 사람을 떠나서 홀로서기 하면서, 음 근데 뭐, 홀로서기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심적으로 데미지를 받았잖아. 분하잖아요. 어, 욕 나가잖아. 이게, 욕나가 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일이 어, 감 조금 음, 감정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이 잘안 풀린다 음 여러분들은 그렇다 라고 봐 어, 그렇지만은 어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그런 것들 어디 잘되나 보자 라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이내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격이 그렇게 막어 막 이렇게 막 오래 끌고 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인고의 시간 있잖아요. 어, 분한과 울분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고 어, 재도약을 하겠다 싶어 재도약을 하겠고 이 인간은 어떠냐라고 하면 이 인간은요 좀 불안불안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일이 조금 안 풀리지 싶다. 음. 왜 일이 안 풀리냐라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조금 암담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쩌면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어 나의 그 뭐지 엑셀 같은 거지 차가 가게 엑셀을 밟아야 차가 가잖아요. 어 항상 이 사람한테 자기야 그래 그 괜찮아 어가 어. 못 먹어도 고! 하고서 이렇게 뭔가를 그 시작하게 이끌어주는 어떠한 멘토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이 꼭 하면 그래 알아서 꼭나 자기 믿고 간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불안불안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음 처음에는 뭐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 들었다라는 거야. 내가 잘못 헤어진 건가? 어,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가? 그런 마음도 들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마, 그, 마음도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용서를 해줄란가 싶은 거지. 여러분 성격에 여러분한테 자비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러분이 없는 이 사람은요 그. 연이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방향이 없잖아. 끈 떨어진 연.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이상은 심적으로 어떤 안정 이런 이런 안정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불안하다. 어. 내 마음이 네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건데. 음. 근데 이게 뭐한 장이야, 두 장이야? 이게 왜뭐 카드가 이거 두장 같아? 어. 이거 어 두루붙었다. 어, 어, 어, 둘러, 어, <웃음> 이건 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어. 음. 이 사람이요 어 홀로 이렇게 방에 있으면서 조금 어 쓸쓸하다 어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는 것 같아요 어, 남은 게 없다 이 사람 마음이 허한 것 같은데 음이 사람이 그 받게 될 정철제 인간응보는요 그 허전함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재 어그 어두운 방 어 그리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봐 방향성을 잃었다 이 사람은 한동안 이렇게 갈것 같은데 음. 한동안 이렇게 갈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은 그래도 그... 그래도 그 조금 덜 받는다 정철제 아니에요 좀 애누리가 있었네 일본 카드만큼 받지는 않네요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격인 것 같아 어, 왜냐면, 하 1번 카드는, 그, 조금 죄를 많이 지었어. 이 2번 카드보다. 근데, 이, 이, 이 여러분들은, 어디 두고 보자,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격상 그거 갖다가, 막 오래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을지 싶어. 막, 분해가지고, 어 막, 어, 막, 그때, 그 당시에는 분해서 막, 이렇게 했지 모르겠지만, 이내 여러분들의 리듬을 갖다가 찾고서, 그, 저기, 만 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은 완전히 뭐 이렇게 적이 하진 않아요. 음, 애증에 저거 마음은 있지 이 인간에 대한. 음, 근데 여기는 어, 끝나긴 끝났는데 끝나긴 끝났는데 그 아직 그거 있잖아요. 그 물이 펄펄 끓는 물이 식어갈 식어갈 때 완전히 밖에, 나누, 밖에 내놓으면 차갑게 식잖아요. 근데 아직 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어, 이 사람도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그 정도 남아 있고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너무 남아 있는데 이게 펄펄 끓는 물에서 미지근하게 됐으니까 많이, 많이는 많는 식었지, 많이는 식고 그 식어가는 과정에서 미움도 익었겠지. 그렇지만 이제 점점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것 같아. 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이 오는 어떠한 불안감뭐 어떤 그런 거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배신 것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큰 타격은 별로 입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타격은 입은 것 같아. 여러분들의 부재라 부재가 이 사람한테 꽤 컸던 게 아닌가. 어왜 그러냐? 라면 이 사람이 한눈을 팔았을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있었잖아요. 어, 있고 없고의 차이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의 부재를 못 느꼈지만 여러분이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 이 사람은 여러분의 그 부재, 그 빈자리를 갖다 너무 크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그 받을 벌은 그렇다. 정신적인 불안감이다 라는 거죠. 네, 이번 카드 리딩은 여,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반드시 받게 될 정찰제 인간응보 어디 봅시다. 허허. 이 사람은 허허. 왜냐 왜냐 라고 하면 어 이거 뭐지 이 3번 카드가 제일 안 좋을 것같은 그런 느낌 확 든다. <웃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이, 이 여러분들을 하고 헤어져가지고 어... 이거 참... 에이, 이게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요. 어 이게 뭐지? 음... 혹시 여러분한테도 연락 오지 않았어요? 연락 얘는 왔을 것 같아. 돌아오고 싶어서요? 라고 라기보단 돌아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음... 꼭뭐 일이 떴다고 해가지고 어... 저기 막... 그... 저기 막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건 아니지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재빠르게 자기 운명으로 어, 운명대로 돌아갔다? 어 그런 거 있지. 그러면 저하고 있을 때는 뭔데요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 운명이 아니었던 거지. 응. 어, 자기 운명으로 재빨랗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딱 하는 거 보니까 이카드 나온 거 보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사람 매겨 살렸던 거 아니에요? 음, 그런 거 같은데. 음, 여러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음,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다. 음, 그런데도 먹고 사는 게참 희한해. 어, 특별히 하는 일없는데 먹고 사는 거 보면요. 전 그런 사람들이 참 제, 진짜 그거 진, 타고난 능력 아니에요. 하는 것도 없는데 먹고 사는 거 보면 뭐에서 먹고 사는 거야 도대체? 음. 이 사람은, 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서, 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서, 그냥, 다, 잠시, 잠깐, 어, 좀 일을, 뭐, 일을 한 건가? 일을 한 건가? 아니면 리스트를 갖다가 새로 정리한 건가? 어. 그럴 수 있지요 어, 뭐 라고 하면은 리스트를 새로 정리했을 수도 있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딱히 그렇게 하는 일도 없는데 뭘로 먹고 사나 싶었다고 음. 이 사람은요 누구한테 길들여 지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음, 길들여 지기가 힘든 사람이고 아참 못된 건다 가졌다 안 좋은 건다 다 가진 성격이 아닌가 음. 하는 짓은, 어, 그 뭐지? 그, 대접은 받고 싶고, 대접은 받고 싶고, 응? 그리고 하는 짓은 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거에 비해서 하는 짓은 너무 치졸하다. 응. 어. 을라다, 을라. 아우, 정말, 응. 어. 그런 거 같아. 찌질해, 찌질해. 저기, 저기, 마. 일을 일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은 안하고 아아 일하는 아,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와 일하는게 이렇게 따분한거였어 와 이런걸 어떻게 사람들은 하고 살지 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일, 이렇게 하고 사는 것보다 어, 이렇게 하고 사는 것보다 그냥 어디 가가지고 일단은 그 뻐꾸기를 날리자 <웃음> 그런거 <것> 같아 <웃음> 왜 뻐꾸기를 날리자라고 하냐 하면은요 그렇게 이제 그 연인을 사귀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나 먹고 사는 거 음, 먹고 사는 게좀 낫지 않나 근데 그것도 다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 얘기고 잘좀그이 사람이 좀 일이 꼬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후리는 실력도 확 줄었고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편했단 말이지 어 편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간절함 같은 거 있잖아요. 간절함이 별로 없다? 어. 그냥 자기가 뭐 하면 다될줄 아는 어떠한 그 자기 착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 여러분하고 얼마나 같이 있었어요? 깨, 깨오래 같이 있었나? 음. 그럴 수도 있지. 음. 여러, 저기 막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물심양면으로 다해 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헤어진 거는요. 더 이상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일해 가지고 이 사람 뒷바라지 해 줬던 거 아니에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내가 그니까 이, 그 내가 잘될 놈이거든. 어너 나한테 좀 투자 좀 해라. 내가 잘 되면은 어 너랑 뭐 어떻게 해줄게 뭐 이런 구라 구라 갖다가 엄청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지구력이 떨어지고 어디 가서도요 이 사람은요 핑계가 너무 많아. 어, 핑계가 너무 많아서 안 돼. 그게 뭐라 그러면, 아, 저, 저, 저, 저기, 뭐야,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아, 그, 저, 자기야, 그 부장새끼, 어, 그, 그, 과장새끼. 진짜, 난 것은 지불도 없어. 내가 더나 어, 저기, 뭐야, 생긴 것도 그렇고, 능력도 내가 더 난데, 아그 어, 새끼가 시키는데 아주 그냥, 어, 허파 디비져갖고, 여기서는 또일 못하겠어. 나, 딴데 갈게. 나딴일 구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아그 어, 새끼가 날 갈고서 못 살겠어. 나딴일 구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인재를 몰라봐? 어떻게 그 회사는 인재를 몰라보고 돈을 벌지? 뭐, 이런 거라는 거지. 어, 이거 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백수로 지냈던 시간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 여러분들이 생활전선에 떠,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 사람을 버려 먹여 살았던 게 아닌가? 응? 음? 그럴, 그럴, 어, 그럴 수있 않나 싶어요 어, 여러분들이 그거 하다가 지친게 아닌가 싶다 어, 그거 하다가 여러분들이 더는 못하겠다 싶었던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벌어왔는데 또 기집질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 근데 그게 뭐뭐 뭐 어떠한 정에 빠지고 그런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그냥 흥청망청하는 걸 조금 좋아해. 음, 흥청노는 거참 좋아해요. 안 그런 척하면서 그냥 그 얌자하게 앉아 있으면 여자들이 옆에서 아선 어, 어, 저기 막 어, 사장님하면서 막, 막 기대고 막 끌어안고 그러면 그 저기 막 그걸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 피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먼저 해서 가면은 어좀욕 먹을 것 같고 하니까 자기는 나는 가만히 있었어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 응. 그런 관, 그런 걸 갖다가 즐기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어디 놀러 가서도 그런 거예요. 응. 어디 놀러 가서도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참 힘들게 살았다라고 봐. 이 관계를 갖다가 이끌어오는 건 여러분들이 이끌어온 게 아닌가? 음, 그렇다라고 봐요. 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람한테, 어, 봐줬다. 음. 자비를 베풀어줬다라고 봐. 음.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 되게 잘될줄 알았어요. 어, 잘될줄 알았고, 어, 뭐, 이 사람이 원했던 걸또 하기도 했어. 뭐, 어, 저기, 막, 여자도 사귀고, 어, 연애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거 오래 안 간다라는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게 힘들게 살 동안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했던 게 아닌가? 음이사람뭐 뭐야 이거? 음 여자하고 잘 놀았네? 음 여자하고 잘 여러분은 힘들게 힘들게 이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을 갖다가 숯밭을 만들어 놓고 갔잖아 숯밭을 만들어 놓고 갔는데 가가지고는 잘된것 같아요 가가지고는 잘 됐다 음. 아이고 소원 풀었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인강 보여야 되는데 음, 소원 풀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저기 뭐 물질적으로 또 지원도 받고 뻐꾸기 엄청 날렸겠네 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앤데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아, 내가 벌면 돈 벌면 야 자기 진짜 동방석 에 앉혀줄게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와왜 음, 그런데 왜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음, 뜻대로 안 된다.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딱 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더 가, 손바닥도 마주쳐 야 소리가 나잖아. 어, 손바닥도 마주쳐 야 소리가 나는데 이 상대방은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게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가끔 만나서 어 가끔 만나서 그냥 좋은 시간 갖고 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헤어지고 그냥 이 그런 거딱그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있을 동안에 돈은 돈은 이 상대방에서 다 쓰는 거지. 딱 거기까지라는 거야. 뭐더 너한테 뭘 갖다가 돈을 줘가면서 내가 만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도 그, 그렇게 안될것 같은데. 음, 아 생각을 해봐요. 여자가 뭐 저기 뭐야 뭐가 아쉬워 갖고 돈을 주면서까지 만나나? 응 먹여 살려주면서까지 만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응, 이 사람이 조금 뭔가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아니 뭐가 이 사람 뭐 외모 잘났어요? 응, 뭐 되게 되게 잘났어? 뭐 성능 좋아? 음그 응, 나이 어려요? 그것도 아니면서 뭘? 저 욕심만 사나운 게 아닌가? 갈수록 욕심만 사나워지고 일은 하기 싫고 이러, 이런 이런 것 같은데 대접은 받고 싶고 근데 이 관계가 이그 이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그게 쉽지는 않지 싶다 쉽지는 않게 쉽다. 시작만 계속하고 끝이 없다라고 봐요. 계속 여자가 갈리 갈렸지 않았나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그, 그, 뭐지? 이 사람한테 돈을 안 쓰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안 써요. 딱 지가, 그, 따먹고 가는 거지. 남자들, 그, 저거 있어요. 그, 자기가 뭐, 뭐 좀 먹었다 먹혔다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 먹었다 먹혔다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내가 이렇게 따먹었다 라렇 되게 기분 나 여자들 기분 나쁘잖아 요그말 들으면 근데 지가 따먹히고 있어 응. 꽈추 따먹히고 있어 그런데도 몰라요 응 그냥 한번 따먹고 밥 사주고 한번 따먹고 가는 거야 응. 지가 따먹히고 있다니까 하하하 그걸 몰라 대박이다 음 응. 그러다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되게 어떻게? 해. 뺑당한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그 뭐 이만한 사람 구하는 거 너무 쉽거든. 널려 있어요. 여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치려는 사람. 음 여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칠 사람 널려 있는데 뭐하러 굳이 이 사람을 갖다가 찾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그렇게 시도 도전하는 거 아닌가? 음, 근데 딱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하룻밤 자고 나면, 하룻밤, 이틀밤 자고 나면, 그냥, 여자들이 떠난다, 라고 봐요. 어, 여자들이 떠난다, 딱 거기까지다, 라는 거지. 더 이상 뭐,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게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잖아. 어, 그러니까, 야, 난 니가 뭐라는지 알아. 어, 뭐, 그니까 그래, 이 사람이 그런 거지. 돈이 있어 보여서 돈이 있어 보여서 접근을 했는 저기만 접근을 했는데 쌍방이 접근한 거야 쌍방에 이거는 접근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둘다 개털이더라 그러니까 아무 성과 없이 짜주고 아무 성과 없이 짜주고 이거 갖다가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이익일까요? 누가 이익일까? 응? 둘다 이익은 없죠. 응. 그냥 허무한 허무한 관계라는 거지. 어, 허무한 관계 이러다가 시간 어영부영 어영부영 다 지나간다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조, 그 자기를 벌어먹여 살려줄 여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라 믿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n no, 노 no, 노에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만 사는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돈 많은 언니들이 좀 고르지 않겠어요? 음, 내가 봤을 땐 자꾸 여기서 멈추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저기 막 한물 간거 같은데, 음, 이, 이 사람 꽈추 인생 한물 간거 같아요. 그러니까 머물지 않지. 왜냐면 돈 많은 언니들은 남자 남자 뭐 봐요? 어, 허우대 보고, 허우대 보고, 어, 인물 보고, 능력 저기 막 저기 막 낮저 밤이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낮에는 져주고 밤에는 이겨주는 남들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낮 낮저 밤저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안 안고요. 낮저 낮저 다 져.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어, 밤에는 이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다는 거야. 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지. 원래 이 사람은 이렇게 생,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그때 여러분들을 만난 거는 진짜 천운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것들갖 그걸 갖다가 못뭐 저기하고 자기가 이 마켓에 나가면은 진짜 품절 진짜 잽, 잽싸게 품절남이 될줄 알았었던 거야. 그 그러니까 진짜 돈만 원었는데 진짜 잽싸게 낚아챌줄 알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 인, 이제는 네가 녹인데 어떻게 되겠어 요안 되지 안 된다라는 거 계산 차고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산다 그냥 이렇게 살아요 궁해요 지금 음. 지금 달이 달달달달 속으로는 떨고 있을 수 있어 음, 속으로는 달달달달 떨수 있겠겠다 음. 왜냐면 빨리 구워야 되잖아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일하기 싫어 죽겠거든.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은데, 그래서 빨리 만나야 되는데, 지금 안 만나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당분간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살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그 뭐지? 저게 안 됐어. 어, 저기, 막, 철이 안 들었어요. 몇번더 이렇게 되고, 조금 더 비참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뽑아드려요? 근데 뭐 조금 더 뽑을 필요 없을 것 같아. 데 답은 나온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떠나서. 자, 3번 카드. 어, 저기, 마, 리딩에 여기서 마치고. 이 사람은요, 실속 없이 산다. 어, 저, 저 같은 사람 만나서 하루 이틀 저기 하다가 안 되면 짜지고, 하루 이틀 안 되면 다 짜지고. 왜? 쩐이 없어, 둘 다. 둘 다. 목적이 같기 때문에. 목적이 같으니까 서로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둘다 돈이 없는데 이 관계가 가겠어요? 안 가지. 저 이제 헛된 사랑에 시간, 시간 다 소비하고 앉아있지. 네. 3분 카드 리딩 여사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 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받게 될그 어, 인간이 반드시 받게 될 정찰제 인간고. 이 사람은 뭐 후회 막급이네 어, 후회 많이 할것 같아요. 근데 후회해도 어, 티는 안내. 분해 죽겠지. 왜 분해 죽겠냐라면 은이이 이 사람 누구한테 당한 느낌 나는데. 어, 당한 느낌 난다. 어. 저기 뭐 나는 놈이 뛰는 놈이 있다고 어, 이 사람이 당했지 않았나 싶어요.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당 선수 만났네. 이게요. 어 여자도 선수 많아. 어 남자만 그, 그 많다 그래도 남자만큼 많지는 않지만 여자 선수는요 남자 깝대기 베기지 어. 남자는 제비라고 하고 여자는 꽃뱀이라고 하잖아. 어. 저기 막 선수 만난 것 같은데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남 이게 여자가 남자를 꼬시려고 남 남자는 여자 꼬시기 쉬안 쉬, 쉬워요 어, 안 쉬워 남자가 여자 여자가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 여자는 정신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정신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 뭐지? 처음 만나자마자 어떻게 뭐 이렇게 밤을 보내고 그런 경우는요, 드물어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많지만, 그, 그 바닥에서 많은 거지. 정상적인 사회로 나오면은요, 그러니까 남자가요, 여자 만나기 힘들다라는 거야. 여자 만나기 힘들다. 왜냐면 여자가 옷걸음을 다 야무지게 메고 있는데, 무슨수로. 저는, 저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한테만 옷걸음을 풀겠어요. 라고 하는데 무슨 수로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수 있는 곳은 어디야. 어, 선수들이 노는 곳에 가서 당할 수 있다는 라 거지. 일반인 세계로 못 나온다는 라 거야. 음, 그 남자들이 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일반인 세계 가면 다옷걸음 야무지게 매고 있다. 그래서 다가오면 은장도로 팍근해서 음, 정조를 잇는 데 차라리 이 길을 택하겠 싸워요. 우와. <웃음>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 마음에 없는 사람하고 하룻밤을 보내기 싫어한다라는 거지. 늘늘그러잖아 여자는 마음이 가야 몸이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인 인 개념이고 또 우리 선수들의 개념은 다르잖아. 일단은 어, 일단은 밤에 잡아 잡아서 얘를 갖다가 뺏겨야 되니까. 다 밀당의 고수지 줄듯 말듯 막 이렇게 하면서 옷고름을 풀듯 말듯 하면서 애를 매긴 다음에 그냥 혼을 쑥 빼놓은 다음에 이제 현란한 기술을 쏴 뚫어간 다음에 돌을 쭉 빨아 모는 거지. 응 그게 선수라는 거예요. 여자 선수. 야, 나, 남자가 아무리 제비어도요 선수한테 걸리면 당해 영화 봐봐. 남자들 제비 남자들 꽃뱀한테 걸려 가지고 나중에 분해 가지고 찾아가고. 야, 니가 나를 갖다가. 응, 어. 그때 나를 갖다가 빨아 고 이렇게 나오잖아.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는 구조상. 음.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은요. 어, 일단은 이제 왕 이거 이거 이거 게 낯지가. 어, 일단은 야 물을 노는 물을 바꿔라. 노는 물을 어떻게 음. 노는 물을 바꿔라. 이게 다 쓴다라는 거지. 그게 뭐,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그 아는 지인 찬스도 쓰고, 어, 직장 찬스도 쓰고, S n s 찬스 그거 있잖아요. 그그뭐지 뭐, 그 요즘에 유행하는 거 그거 미팅, 어그 미팅 앱, 데이트 앱, 데이트 앱, 데이트 앱이라 그러나요? 어 그것도 쓴다라는 거지. 거기 저기 막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뭐이 사람 털어봤자 개털인데 뭐다 뭐. 다뭐 저기 있나? 어 그래도 뭐 빼먹으려고 둘만 빼먹은 게 있나요 이 사람 어디 봅시다 어 빼먹을 건 있었나 보네 어. 완전히 개털은 아니었나 봐 개털은 개털인데 완전 개털은 아니었나 봐음아 그래도 4번 카드는요 내가 조금 말하기가 쉬워 왜 어, 3번 카드는 좀 무거웠어요 어, 뭔지 모르겠어 3번 카드는 리딩 하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요 응 어. 카드마다 주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가? 어, 4번은, 어, 경쾌해요. 왜 그러면 이 4번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제 마음처럼 보는 것 같아. 그냥, 아이, 참, 내가 그 새끼 그럴 줄 알았어요? 하면서 팔을 이렇게 걷으면서, 어? 아, 그럴 줄알아서 아이, 진짜. 그면서 자기 인생 잘 사는 사람, 그런 느낌이 나, 이 카드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리딩하는 게 쉬운데, 3번은 아닌 것 같아.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겟 발견? 타겟 발견? 어, 그런 것 같아. 타겟 발견?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워 먹자. 어, 후라이판에 구워 먹자, 호이, 호이. 뭐, 이런 것 같은데? 음. 그, 뭐, 그거 있잖아요. 호이, 호이. 뭐, 뭐, 뭐, 구워 먹자, 호이, 호이. 뭐, 대표 먹자, 호이, 호이.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이 집착도 쩌네.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인간,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지 싶다. 응. 왜 보통이 아니지 싶냐라고 하면요. 거의 여왕벌 냄새가 난다라고 봐. 응.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나? 응? 그리고 이, 그 여자가요. 남자 맘 후리는데 도사다. 잘 후린다. 응. 어이구. 응. 이, 이게, 쌍방이, 쌍방의 공가를, 공가를 치는데, 어, 공가를 치는데, 여자가 단수가 조금 더 높은 게 아닌가. 어, 다, 뭐가 넣냐면, 이 사람은요, 그, 집착, 집착이나 기회주의적이라면 이, 그, 이 여자는 계획, 계획이 참, 그냥 매뉴얼이 있네. 원데이 어. 투데이 day 꽃뱀이 아닌가봐. 어. 뭐 직업적으로 꽃뱀을 하다기보다는 타고난 꽃뱀이라고 해야 되나? 어. 남자를 후릴 줄 아는 이런 사람한테 저기하면은 남자 세상 없는 재비도 당하지. 어. 타고난 꽃뱀이 있어요. 몸 몸놀림 말투 하나 하나가 남자의 그 어떤 말초신경을 딱 자극해 하고 그냥 뭐지? 어. 그 털이 다 쓰게 만든다 그러는 거지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저기 이 사람이 그 여자한테 되게 집착을 한거 같은데 음, 집착을 한다. 이 사람은 금 저기 재물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여자한테 돈을 풀었네. 음 자기가 알토라 같이 모은 돈을 갖다가 이 여자한테 푸른거 아닌가 그런 거 같아요. 뭐그 옛말에도 있잖아 그 백앤머리 송사라고 여러분 백앤머리 송사 아세요? 그 왕비 왕이 있으면 왕이 왕비가 있고 첩들이 후궁들이 있잖아 그럼 왕을 갖다가 가장 가까이서 보고 얘기했을 때가 올때 잠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혼을 쑥빼낸 다음에 나란히 누워가지고 이제 전하 어 저기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시옵니까? 그년이 그랬사옵니다. 그럼 매야 줄이를 틀라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백연머리 송사의 파워가 크다라는 거예요. 어, 백연머리들되고 어, 자기야 어, 나어뭐 어, 샤넬에서 뭐가 나왔다는데 어 나는 솔직히 그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응.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데 난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거 갖고 다니면은 어뭐 남자 잘 만났다고 막 그러더라 막 그런거지 암튼 <웃음> 여우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하면서 싹 갖다 사주고 싹 갖다 사주고 그러는게 아닌가 음 그냥 이, 이 여자한테 혼이 혼이 쭉 빨린 느낌이 들어요. 음. 여자가 말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만 그러는 줄 아는데 아니야. 이여 저기 요이 여자는 그럴 여자가 아니에요. 음. 그리고 저기 뭐야, 진짜 이, 이 사람은 이 여자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천하를 다 가진 느낌이다. 어, 되게 이쁜, 되게 이뻤나? 이쁘고 뭐 S 라인에다가 뭐 키가 뭐 170에다가 막, 막 그랬나? 걸을 때마다, 응 음, 응, 걸을 때마다 유소 섹시, 섹시, 섹시 그러는 거지. 암튼 이 사람이요, 자기가, 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일단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나쁘진 않았다라고 봐. 나름, 저기, 막, 자, 그, 사회적으로도 좀 나름 잘 됐고, 음, 승진도 했고, 그렇지만 이게 어느 선에 가가지고 딱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닌가? 왜 브레이크가 걸렸냐라고 하면은 여자한테 너무 혼이 쏙 빠졌었던 것 같아요. 혼이 쏙 빠져가지고요. 처음에는 잘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문제가 시작된 것 같고 점차점차 점차 주머니가 말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영끌해가지고 이 여자한테 하는 것 같은데 음, 자기 쌈짓돈도 다 푸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 하룻밤을 위해서. 음, 하룻밤을 위해서. 여자가 난년인 것 같은데, 난년인 음, 것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이렇게 데이트나 하고, 잠자리나 갖고, 그런 사이보다는 그좀더 진지한 사이로 가고 싶기 때문에, 어, 이 여자하고 진지한 사이로 갖고 싶었어요. 나만의 여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영끌을 한거 아닌가? 어, 영끌한 느낌이 난다라고 봐. 음. 그렇지만, 어, 영끌을 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운명의 수를 받기가 떴네.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음. 아니, 운명을, 뭐, 아니, 운명을 갖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운명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 운명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음 그래고이 여자고 이 여자하고 이 사람은 미래를 꿈꿨던 것같아요 미래를 꿈꿨다. 어, 그렇지만 이이 이 여자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이,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못 믿지 않았나 싶어. 믿지 못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남자를 이 사람은 믿는 타입이 아니야. 남자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그러잖아. 남자들이 하는 그 짓거리를 갖다가 얘는 다 봤기 때문에 왜? 멀끔해 보여. 정장을 입고 진짜 사회적으로 있어. 그렇지만 이, 이 저기만 이 선수가 너는 바닥에 와서 하는 짓거리를 봐봐. 어 집에 와이프 다입고 하는데도 이래. 그러니까 이, 이 여자는 그걸 너무 빠삭하게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이 이 겉으로는 넘어간 척할수 있겠지만 안까지는 아니라그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걸이 여자는 너무 잘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지 쪼물딱 쪼물딱 내 손에 내 손안에 든 장난감 있잖아 이렇게 쪼물딱 쪼물딱 거리고 장난을 논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요 음.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얼굴. 여러 어쩌면은 어쩌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헤어진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일 수도 있고, 음, 여러분하고 사귀는 도중에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이 헤, 스트레스 받고 이 여자 때문에 헤어지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해결될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디 봅시다. 그런 것 같은데 음,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헤어지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음, 음 혹시 여러분 이 사람한테 매달린 적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매달린 적 있어요? 이 여자하고 저기 막 이럴 때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아 저기 뭐야 이 사람이요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은게 아닌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여자한테 오부지게 당하고 탈탈탈탈 털렸다라는거예요 탈탈탈탈 떨, 털려서 이 사람을 만나지 말걸 이라는 후회도 한다라는거예요 후회도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간간이 나는것 같은데 왜냐면 개 털렸거든 개털렸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도 난다 음 근데 이게 웃긴 거지 왜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도 나고 어, 여러분 생각도 나고 이 여자 생각도 난다 라는 거야 <웃음> 아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여자하고의 지냈던 밤그 뜨거운 밤도 생각나고 여러분하고 있었던 그런 안정적인 생활도 동시에 난다라는 거야 무슨 이런 쓰레기가 다 있습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고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이, 여, 이 남자의 마음을 다, 다 읽고 있었던 건데 이걸 지가 모른다라는 거지 왜냐면 더 고단소에요. 음. 이친선 노름에 도끼짜로 섞는지 몰랐다고 이 남자가 이 여자 때문에 갖다 부은 돈이 만만치 않을걸? 음. 그러, 그렇게 보여요. 음. 만만치 않다라고 봐. 그래서, 아, 옛날이여 하고 있을 거예요. 음, 아, 옛날이여 왜요? 라면 지금, 어, 지금 거의 뭐, 모아놓은 돈 다. 음. 모아놓은 돈다쓴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이 여자의 관계도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렇게 어오기막 어, 저기 막뭐 그렇게 막 뭐, 뭐지 뭐 달달하고 그냥 막 핫한 밤을 갖다 계속 자기한테 선사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 여자의 태도가 돌변했다라고 그래야 돼돌이 여자의 태도가 돌변했어. 어, 태도도 돌변했고 그리고 이미 써버린 돈은 옛날도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고 지금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 옛날이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을 정철제 인가응보는요 저기 막 개털 그리고 뺑당한 뺑당한다 아, 뺑당한다 지금 개무시 당하고 있어요. 개무시 당하고 있는데 어, 이 사람이 아직 이 여자하고 헤어졌단 말은 안 나와. 음, 헤어졌단 말은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후회는 하고 있다고 나와요 어, 후회를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다 대 중에는 개 중에는 여러분의 푸시 하나 어떤 여러분의 근황을 갖다가 살피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놓친 물고기가 어 너무 너무 커 보이는 거지 알고 봤더니 네가 잉어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잉어를 놓쳤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눈에 뭐가 씌인 거지 어, 이 저기 막 지가 잉어를 이거 잉어, 잉어를 딱 이게 있는데 옆에 뭐가 꿈툴꿈툴 꿈틀해 가지고 어 대. 이게 더큰 놈인줄 알았더니 뭐다 어, 먹을 수 없는 놈이었어 아싸가오리 어, 그런거였던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후회도 막급하고 어, 다시 되돌아가려면 여러분이 받아줄까 어,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어, 굴뚝같다 라는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용서해줄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다 라는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받는 경찰제 인가고는 닥쳤던게 지붕 쳐다보고 개털된다 회가 막급이다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의 푸샤를 뒤져보는 인간도 있겠다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